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우리는 여러 차례 대학산의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왔습니다. 2021년 2월 26일인 어제 우리 울진군에도 코로나19 첫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3월 1일부터 울진의료원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향한 울진군의 방역정책에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어낼 전망입니다. 2021년 2월 마지막 주인 넷째주 주간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울진방송 2월 넷째주 주요 소식들입니다. 울진군은 코로나19 백신이 도착함에 따라 예방접종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내년도 국가투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험을 걸었습니다. 울진군은 싱크홀이 생긴 북면 해안도로 복구를 진행했습니다. 해양신선업 육성으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합니다. 울진군은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주민에게 새 빛을 찾아주었습니다. 울진군 의료원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코로나19의 첫 백신이 전국적으로 이송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울진군도 25일 오전 10시 군과 경찰의 호의 속에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울진의료원과 오차드 요양병원의 종사자들과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첫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전국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울진군도 25일 오전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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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좀 국민들이 호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코로나로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다 국민 개개인은 내가 가장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봤서는 순위가 이리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빨리 좀 해소할 수 있는 길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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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이익과 공동을 위해서 좀아 선심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8명으로 구성된 방문접종팀은 3월 2일부터 울진군 노인요양원과 평해노인요양원, 엘요양원 등 관내 세곳에 노인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해 종사자들과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하게 됩니다. 울진군 의료원 요양병원은 3월 2일에 후포면 오차드 요양병원은 3일부터 병원 의료진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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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읍면 단체들과 주민들이 참여해 울진군 관내 식품, 공중위생시설과 체육종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맞춤형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 그 자원봉사단 발대에는 그 만든 이유는 이제 공무원들이 자꾸 가서 이제 식당이나 유흥업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개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업주들이 상당히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 이걸 민간 주도형으로 한번 홍보를 했으면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자원봉사관을 모았는데 66명이라는 인원이 자원봉사 와서 너무나 깜짝 놀랬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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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10시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5일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보고에는 전창걸 울진군수 주제로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주요 시책과 연계한 신규 공모사업 등을 발굴하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45개 사업의 국비 3790억 확보를 목표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온정생활문화센터 건립과 국립생태원 분원 건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유치, 국립해양과학관 친수공원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의 내년도 건의액은 총 441억원입니다. 또한 울진해양치유센터 건립, 울진실내체육관 건립, 동해선 철도부설, 노후하수관로정비 등 31개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투자예산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생활 SOC 사업, 도시재생 유딜 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준비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진사업의 사전 이행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경북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19일 북면 나국리에서 발생한 해안대로 치마현상사고와 관련해 휴일도 반납한 채 발빠른 복부에 나서 동분서조하며 일처리하느라 구슬땀을 흘리는 관계자들을 보며 피해 주민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반경 울진군 북면 나공리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도로 침하가 울진군의 발 빠른 대처로 주말에도 쉬지 않고 복구 작업을 진행해 임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이고 놀랬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우리가 막화장실물이 넘쳐 올라오고 막저 절로 인내 갖고 올라오고 우리는 여기 이래 갖고 이래중은 생각도 못 하고 아침한 10시 반 됐는데 우리 딸이가 여기 애기 데다 주러 왔다 보니까 여기 무너졌다 그래 갖고는 이제 내가 와 보니까 그렇게 무너졌더라고요. 무너졌는데 뭐 진짜 놀랐어요. 우리는 막 우리 아가 차를 끌고 이로 오다가 막 무너지니까 놀래 갖고는 막 가고 일 토요일 날 그랬으면은 여기 무슨 사고 났을 거예요. 차로 갔다 으세요 대놓고 낚시질을 하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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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복구가 긴급으로 다 됐네요. 예, 네, 잘 됐어요. 예, 군수님 오셔 갖고 이게 막 빨리빨리 해 주라고 이제 주시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 토요일 날 오전에 한 8시나 9시 돼 가지고 사람들 다 오셔 갖고 막 밑에 이제 또뭐 포대를 갖다가 깔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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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가 침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9일 도로가 침하된 현장에는 전찬걸 울진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독려했으며 사고원인과 긴급복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해 현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그 19일날 그 방파공벽 그다음에 바다 바다 그 침식에 의한 침식에 의한 방파공벽 기초세굴로 그에 네. 따라서 모래유실로 따라서 도시객도로 일부가 침하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됐고 긴급 보수는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날인 20일날 긴급 보수를 일단 완료했습니다. 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거기다 한국 대책으로는 저희가 이제 파손된 도시계획도로 일부에 대해서 그 TTP 보강이라든지 저희가 항구 복구 계획을 세워서 일단 예산 확보를 신속히 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주택은 상하수도와 연결된 부분이 주저앉으면서 상하수도관이 무너져 물과 하수관을 사용할 수 없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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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청의 신속한 복구 작업 덕분에 주민들은 다시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공리 싱크홀 복구 현장에서 울진방송 김영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비해 울진군은 해양 신산업 육성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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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도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는 소식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삶의 희망을 포기한 채 절망에 쌓여있던 주민을 울진군과 축변면이 적극적으로 나서 절망 속에 지내던 주민에게 희망의 빛을 볼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 주변에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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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요즘 뭐 아침 저녁으로 어쩌다 보니까 <웃음> 네, 네. 내 집같이 편안하네 네, 집같이 <웃음> 다행히 지난 겨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죽변 면에서는 긴급 복지 지원을 해주는 동시에 사 살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집중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당초 박씨의 백내장 수술은 울진 로타리클럽의 후원을 통해 두 눈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였으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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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저들 직원들과 같이 계속해서 그 관리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피해졌어요. 그냥 더듬다듬해서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살았죠. 하루 한 끼도 못 먹으니까 가져나 말른 대다 더 말릴 수밖에 더 있어요. 안 보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밥솥을 못 누르니까 못해 먹은 거예요. 아, 나중에는 예. 그럼 아예 보이시지 않나요? 예예. 캄캄 그러니까 불을 항상 그래 지금은. 꺼 있는 이유가, 켜놔도 깜깜하고, 꺼놔도 캄컴하니까정세를알끼려고 꺼놓고 항상 했었죠. 그 면직원들이 오면 이제, 키놓고 들어오고, 이제, 혼자 있을 때는 항상 꺼놨어요. 꺼놔도 캄컴하니까 뭐, 켜놔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꺼놓고 살았지만. 주변면에서는 박 씨를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대구 소재 대학병원을 비롯하여, 포항소재병원과 울진군 의료원 등 17회 병원 동행과 45차례의 방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집중관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신장투석을 위한 인조혈관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고 지난 16일에는 좌안 백내장 수술로 3년 만에 드디어 세상을 다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밥 먹으니까 1 0은 올라가야 음... 네. 네. 약을 드셨는데 봐. 인 거죠? 어 지금 양호한 거 지금. 일때막3 0 0층 나왔는데 이게 칠십. 그래도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졌어. 음. 옛날은 많이 나갔거든. 결합 측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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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안되 있는 상태였고 삶의 의욕이 없었고 많이 안 좋았는데 수술후에 어 이제 앞으로 보시니까 음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매우 안정된 상태로 되신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네. 어머니 이렇게 지금 편안해 보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예. <웃음> 너무 너무 편안해요. 어머니 어떠세요? 너무 너무 좋죠. 어, 좋아요. 예. 어, 어. 전에는 어떠셨어요? 수술 같은 경는 아, 전에는 뭐 살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없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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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변 면장님도 그러시고 팀장님도 그러고 모든 직원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이러니까 다른 적는 없어요. 이제는 보이는 것만 해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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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 커져가는한 생명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선물하였습니다. 아하 아하 아하 제가 합도 좀아 진짜 어저께는 어머니 제가 아들 해 드릴게요 이랬다. 오, 눈물이 막 나는 거야차에서 병원에서 계속 같이 예. 병원에서 다니고 네, 같이 다녔죠. 안 보이니까 어머니 오른쪽 어깨 탁 잡고 어머니 오른쪽 왼쪽 <웃음> <웃음> 그러면 은 그전에는 그 뭐야 목, 목소리만 알고 있지? 얼굴까지 네, 예, 못 봤죠. 못 어떠세요? 수술하고 딱 얼굴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수술하고 내려와서 이제 검사를 한다고 이럴 띄었는데 갑자기 이 처음 봤죠, 목소리만 예. 맨날 듣고 예. 엄마 가장 놀래가지고 보니까 그키크신 분도 섰고. 네 어. 얼마나 놀랐는지. 갑자기 막 새끗하게 보이니까 나연 내가 내가 놀랬다니까. 그 전에는 면사무소 못뭐 들어가려면 뭐, 가기 싫어서 막못 가고 이랬는데 음. 지금 은 이제 자신이 생겨가지고 네. 이제는 뭐 네. <웃음> 멀리서 있 이제 우리는 좀 있으면 안 오니까 이제 저 아주머니가 이제 면사무소 놀러 오세요. 예예 예. 예, 예. <웃음> 뭐 감동스럽죠. 또 보람도 많이 느끼고 저희들이 뭐 사회복지사 한다고 이렇게 각음면사무소에서 그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 만나서 긴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뭐 열정도 필요하고 또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그래서 뭐 여러 뭐 면장님, 군수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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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냄새가 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울진군 보건소는 지난 24일 보건소 내의 해실에서 검연 스포터저의 운영 방향과 역할 등에 대한 간담회와 보건 교육을 가졌습니다. 또한 기존의 주입식 강의 위주의 교육보다는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재미있고 쉬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금년체험교실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흡연예방교육을 위해 울진군 관내 자원봉사자 6명으로 구성된 금연서포터즈를 결성하고 지난 24일 울진군 보건소 회의실에서 서포터즈의 운영방향과 역할 등에 대한 간담회 및 보건교육을 가졌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강의 위주의 보건교육은 미취학 아동이나 저학년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내용을 금방 잊어버려 교육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금연 서포터즈의 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재미있고 쉬운 체험형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금연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보건소에서는 간접후면 피해방지를 위해 자체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흡연행위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택트 맞춤형인 이동금연클리닉과 내지밥금연클리닉 네 등의 활성화로 단절없는 금연성공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조수연 보건소장은 호흡기 감염병 시대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역사회의 주민자발적 금연 문화를 조성하고 맞춤형 금연 서비스를 개발하여 담배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미래세대를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있었던 울진해경 소식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2월 1일부터 연중 대국민 맞춤형 해상순찰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국민 맞춤형 해상순찰은 울진해양경찰서가 정부혁신 실행계획 중 하나인 대국민참여 맞춤형 해상순찰 서비스 시행의 일환으로 국민이 원하는 순찰 장소와 시간을 신청받아 울진군 관내 치안 여건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순찰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참여형 순찰 방식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울진해양경찰서 홈페이지 해상순찰 신청 게시판과 각 관할 파출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일주일 이내 검토를 한후 순찰 대상 선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문자 및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알리고 대국민 맞춤형 해상 순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경 관계자는 일방적인 순찰 방식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 맞춤형 해상 순찰로 개선하여 경찰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지역의 잠재적 해양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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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인원으로 진행한 이용식에서 조석태 울진해양 경찰서장은 영예로운 승진을 축하드리며 무거워진 어깨만큼 앞으로도 국민과 조직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약 1년 동안 일상의 회복이라는 이 단순한 간절한 바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울진군과 방역당국 역시도 코로나19 방역을 혼란 없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집단 면역을 위한 마지막 고비가 시작됩니다. 과학과 사실에 근거한 판단, 적극적인 접종 참여, 그리고 접종 기간 동원에 더욱 철저한 방역 준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저희 울진방송에서도 3월 2일부터 코로나19 접종 기간 동안 특집 방송을 편성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서다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딸기 체험은 언제 시기에 그러면 시작 오픈을 하는 겁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까지 체험은 안 했는데 이제 그게 전체 체험관는개관은 3월 6일부터 개관해서 전부 이제 어린이들을 해가 가족 동반 체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그 딸기를 이제 우리 공원에 오면 원피지 공원에 와서 이제 체험할 수 있게 실제 인제그 가게에서 가서 가가 사먹는 것도 사먹지만도 실제 달린 데서 따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사먹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따서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맛보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예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뭐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운데 이렇게 또 작게나마 또 이렇게 큰 이벤트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해년맞음 이렇게 이제 쭉 운영해 왔었는데 원래는 실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이제 국민들도 어렵고 학생들도 갈데 없고 이런 상황에 이제 이제 거리 두기가 한 1.5단계로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3월 6일부터 처음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